영화 속 퇴마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는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해 주실 분은 공작 명왕의 화신이자 티벳 밀교의 젊은 퇴마사로서 퇴마 액션 장르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분이시죠 홍콩과 일본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1988년작 영화 공작왕의 공작입니다 8 0년대 오기노 마코토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일본의 전래 신화에 티벳 밀교와 인도 신화 등이 믹스되어 매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오컬트 판타지 장르의 무협 액션물입니다특이하기도 영화에서는 원래 한 명이었던 공작을 두 명의 인물로 나누어 티벳에서 온 공작 역으로 홍콩의 액션배우 원표가 또 다른 주인공인 일본의 길상과 역에는 미카미 히로시가 출연하며 무려 쌍둥이 형제라는 설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야 뭐 흔히 볼수 있는 경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원래 한 명이었던 사람을 굳이 둘로 쪼개놓은 케이스였으니 지금 보면 참으로 희한한 설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팀을 이루게 된 공작과 길상과는 극 중에서 수많은 요괴들과 맞서 싸우며 세계 평화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일단 1편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던 지옥의 사자 라가는 평소에는 머리에 산발을 하고 파마다 중간에 뛰쳐나온 여자 마냥 정겨운 느낌이지만 중반 이후에는 얼굴이 세로로 쪼개지고 온몸의 관절들이 역주행을 감해 지옥의 사자라는 닉네임에 딱 맞는 살벌한 비주얼을 선사해 주었구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지옥의 왕이라는 친구는 무려 팬티만 걸쳐 입은 거인으로 등장 마치 떼수건으로 안구를 밀어 제끼는 듯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2편에서는 m 자 탈모를 자랑하는 마녀가 전대물 괴수로 변신하는 모습까지 선보이게 되면서 여러모로 멘탈 날아가게 만드는 장면들이 속출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난장판 중에서도 안구 정화를 위해 힘쓰는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지옥성녀 아수라 역으로 등장했던 글로리아 1이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거라곤 문 남성들의 척박한 마음에 촉촉한 파이어볼을 내려주신 게 전부이긴 했지만 뭔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글로리아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심박한 요괴들의 맞서는 공작과 길상과에게는. 과연 어떤 아이템과 스킬들이 준비돼 있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의 주무기인 금강전은 본래 인드라의 번개를 상징하는 고대 인도의 무기로서 작고 가벼워 보이는 외형과 달리 한방 맞으면 그대로 폭사해버리는 낙강한 파괴력을 자랑하구요 또한 구자 호신법이라 불리우는 수인의 경우 인,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 이라는 실제 밀교의 주술을 사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공자광 시리즈를 대표하는 주력 필살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반부에서는 두 주인공이 힘을 합쳐 불모 대 공작명왕이라는 고대의 신을 소환, 어렵사리 부활한 지옥의 왕조차도 한방에 털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지옥에서 온 친구들보다는 얘네가 더 위험한 애들이 아니었 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은 뛰어난 영능력과 불꽃 튀는 카리스마로 수많은 악령들과 맞서 싸웠던 명실공이 인시디어스 시리즈의 진 주인공이시죠. 현세와 사후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일명 요단강 프리패스 영매사 앨리스 레이니어입니다. 어놓 아, 힘도 좋아 어린 시절 귀신을 볼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앨리스는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몹시도 싫어하던 아버지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실수로 불러낸 키페이스 악령에 의해 어머니마저 살해당하게 되고 이후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앨리스는 그대로 가출을 감행 영매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터커와 스펙스라는 심령 조사관들이 그녀의 조수로 합류하게 되면서 영화는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과 오컬트적인 요소가 함께하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두 친구는 영화의 유머러스한 부분까지 도맡아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었죠. 한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앨리스의 능력은 말 그대로 영매사 즉 죽은 자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집안 전체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그리고 사악한 존재를 감지한 뒤 터커와 스펙스의 장비를 이용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어느정도 느낌이 왔다 싶으면 다같이 둘러앉아 강령술에 돌입 미지의 존재와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지의 존재라는 애들이 대부분은 말이 안 통하는 악명들이었던지라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이탈을 사용, 저쪽 세상의 악명들과 맞장을 뜨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유체이탈 장면 같은 경우는 시리즈 내내 이어지는 인시디어스 고유의 설정으로서 몽환적이면서도 의시시한 분위기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이 시리즈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컨저링 시리즈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자리 잡은 볼만한 오컬트 시리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기 최상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비키니 아머를 입고 좀비들을 향해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는 비현실적인 여전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좀비 칼부림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죠. 모네찬바라 시리즈에 등장하는 미모의 좀비 헌터 아야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의 심플 시리즈로 제작된 저예산 게임으로 첫 등장 게임성이고 뭣도 없는 그냥 단촐한 액션 게임으로 시작되었던 이 작품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좀비들을 썰고 다닌다는 그 미묘한 설정 하나 덕분에 이후 계속해서 시리즈가 이어지고 실사 영화까지 제작되는 등 이상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아무튼 영화는 두말할 것 없이 심하게 저예산인데다가 거의 모든 면에서 바닥을 칠 만큼 완성도가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웬만하면 피해가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죠? 아무튼 다 필요 없이 그냥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는 비키니 코스튬의 이도류를 사용하는 주인공 아야를 필두로 가죽재킷을 입고 날라다니며 샷건을 쓰는 레이코와 교복 차림의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키까지 여러모로 덕후들의 성지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비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어댄다는 익스트림한 설정까지 가미되면서 나름의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실사 영화는 안 나올 것 같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플스4로 또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하니 뭐 딱히 기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거나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영체신과 섭소천이 서로에게 푹 빠져 상황 파악 못하고 꽁냥꽁냥에 한창일 무렵 혼자서 요괴와 사투를 벌이며 영화의 액션을 담당해 주었던 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천녀의혼 시리즈에 등장했던 명실공이 퇴마계의 레전설이시죠? 턱수염을 뽑아다가 이마에다 심어주고 싶은 남자중의 남자, 연적하입니다. 강호를 떠나 숲속의 은둔에 살며 독거노인의 삶을 보수하던 퇴마사 연적하.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 생각없이 난약사를 찾아온 영체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귀신이 나오니 어서 썩 꺼지라며 영체신을 회유해보는 그였지만 몹시도 흉악범을 닮았던 연적하의 비주얼은 영체신에게 그닥 신뢰를 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후 연적한은 본의 아니게 영체신과 엮이게 되면서 천년목은 나무요괴와 사생결단을 벌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력을 익힌 도검을 활용한 검술 액션을 바탕으로 하면서 포크아이 뺨치는 활솜씨까지 두루두루 갖춘 것은 물론 파괴력 넘치는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천지 무극 공곤차법 원격으로 검을 조종하는 형신여검의 어검술, 그리고 형신여검의 디펜스 업그레이드 버전인 풍하구천 등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또한 천녀연원 2편에서는 후반부에 깜짝 등장을 해주며 부처를 흉내내는 천년묵은 진의 요괴와도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추일렵이라는또 다른 도사가 가세하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었죠. 참고로 지추일렵 역을 맡았던 장화군은 이후 천녀이온 3편에서 우마를 대신해 새로운 연적화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우마의 카리스마를 대신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장하곤은 2편에서 지추이력으로 나왔을 때가 훨씬 매력적이었죠. 한편 2011년에 나왔던 여비신 감독의 첫여유온 리메이크에서는 무려 주연급으로 급부상한 연적카가 섭소촌의 새로운 썸남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원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는 뭐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황청의 똘마니로 일하며 전세계의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왠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의 화끈한 퇴마사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다음은 스티븐소머즈 감독의 2004년작 반헬싱에 등장했던 가브리엘 반헬싱입니다. 브람 스토커의 원작 소설에 등장했던 드라큘라의 숙적인 아브라함 반헬싱 교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이 캐릭터는 액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원작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보다 뛰어난 피지컬과 다양한 장비를 갖춘 전문 헌터로 등장.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은 채 교황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며 전 세계에 출몰하는 다양한 몬스터들과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에 따라 영화에 등장하는 몬스터들 역시 상당히 유명한 친구들로 라인업이 채워져 있는데요. 일단 영화 초반부에 등장해서 바늘신과 인상적인 사투를 벌였던 미스터 하이드를 시작으로 영화의 키포인트 캐릭터이자 불꽃 튀는 활약을 펼쳐주었던 늑대인간 시체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조립식 생명체 프랑켄슈타인의 몬스터와 영화의 메인빌런이자 만악의 근원이었던 드라큘라 그리고 드라큘라를 보좌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 신부 베로나와 마리슈카 그리고 아리라까지 그냥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차고 넘치다 못해 냅다 터져버릴 만큼 클래식 콜러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무한 감동을 선사해 준 작품이었었죠. 한편 바네싱에게는 이런 괴물들과 맞서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매우 다양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날카로운 회전 톱날로 무엇이든 썰어버리는 스피닝 블레이드와 날지 못하는 슈퍼 히어로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로프건 연사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잘 빠진 석궁과 폭발시 사방으로 자외선이 뿜어져 나오는 뱀파이어 전용 폭탄까지 그야말로 배트맨의 척추를 꺾어버리고 007의 죽방을 후려갈기는 쌈박한 장비들이 등장 바네싱을 새로운 템빨 영웅으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는 추억 한켠에 자리잡은 그때 그 사람으로만 남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만큼 리부트에 대한 희망을 작게나마 가져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에 다시 깨어난 조선시대의 영웅 다음은 현란한 도술과 더불어 빼어난 미모가 돋보였던 도사계의 비주얼 깡패였죠. 패기 넘치는 한국형 슈퍼히어로 전우치입니다. 나도 이제부터 좀 변해볼까. <웃음>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땅을 접어 달리며.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알았던 전우치는 일명 망난니 전우치라고 불리우며 탐관오리들의 뒤통수를 후리고 다니는 조선시대 최고의 도인이자 이름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만파식적이라는 신기를 노리는 좌도방 당주 화담이 등장하여 전우치의 스승이었던 청관대사를 살해한 뒤 전우치를 액자 속에 봉인해버리고 마는데요. 다행히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전우치가 만파식적의 절반을 가져가는 바람에 화담은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저 멍때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500년 후 이렇게 갑자기 깨어난 요괴들로 인해 뜻밖의 전신 마사지를 받게 된 신선들은 큰 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전우치의 봉인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현대를 배경으로 만파식적을 노리는 1 2지의 요괴들 그리고 화담과 전우치의 스펙타클한 대결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스펙타클했죠. 참고로 극중에 등장하는 전우치의 능력은 말 그대로 부적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진정한 사기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쓸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은 물론 주먹을 돌로 바꿔서 힘을 강화시키고 뛰어난 둔갑술로 감각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선보이는가 하면 그림이나 사진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등 뭔가 초인적인 능력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능력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분신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극 중에서는 각 분신들의 성격이 제각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다른 영화들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한편 전우치에게는 초랭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료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초랭이의 원래 정체는 귀여운 댕댕이로서 개나 인간 외에도 말로 변신이 가능하여 편리한 이동수단의 역할도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전봇대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괴력을 가진 것으로도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초랭이의 진짜 정체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양손에 체인톱과 더블 배럴 샷건을 장착한 채 눈까지 짓고 덤벼드는 수많은 악령들을 사정없이 발라버렸던 호러계의 레전드 아이콘이었죠. 다음은 이블데드 시리즈에 등장했던 전대미문의 간지폭발 히어로 애쉬입니다. 평범한 마트 점원으로 일하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애슐리 제이 윌리엄스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지하실에 있던 네크로노미콘 일명 죽음의 책을 발견한 뒤 잠들어 있던 악령들을 깨우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애쉬의 친구들은 하나도씩 악령에게 빙의 되어 일명 데다이트라고 불리는 언데드로 변신 세상살벌한 비주얼과 안구가 뽑혀 나갈 듯한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애쉬를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후 나 홀로 집 지키던 케빈 마냥 혼신의 힘을 다해 악전 고투하던 애쉬는 급기야 악령에게 빙의된 자신의 오른손을 직접 잘라낸 뒤 히어로로 각성 남아있던 데다이트들을 차례차례 썰어 나가며 호러계 액션 아이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심지어 영화 3편에서는 애쉬가 중세 시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영화의 장르가 본격적인 코믹 판타지 액션물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일부 팬들에게는 호러적인 요소가 사라졌다며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애쉬의 허세 가득한 성격과 액션 히어로적인 부분을 완성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따지고 보면 매우 중요한 작품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블데드 3부작이 예쁘게 마무리되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쯤 놀랍게도 지난 2015년에 애쉬 대 이블데드라는 심야 미드가 제작 원작 뺨치는 엄청난 고어신과 슈퍼 파격적인 연출로 애쉬형의 쏴아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TV 드라마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 봤다가는 자칫 엄마한테 싸대기를 맞는다던가 빡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각오 단단히 하고 감상에 임해주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려 봅니다. 아무튼 애쉬 슬래쉬의 스펙이 타크라고 버라이가 어티하며 어썸이 그루비하게 폭발하는 가열찬 활약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볼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